안녕 여러분. 오랜만에 엘리 인사드립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시나요? 저는 엄청나게 바쁜 시간들을 사실 보냈어요. 엘리 다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운데 굉장히 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조금 힘들고 어, 바쁜 시간을 보냈었고. 그래서 이렇게 랜덤하고 되게 불쑥 찾아오게 됐네요 <웃음> 어, 지금 시간은 밤 11시이고 사실 이 시간에 되도록 이면뭘안 먹으려고 제가 하는 중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네. 이거 뭐냐면 스시거든요 아 일단 네, 제가 산건 아니고 제가 사실 스시집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걸 가져오게 돼 가지고 스시 먹방을 하면서 네. 스시라고 하기에는 사실 지금 이 안에 있는 게 그냥 어, 롤? 막 이런 거긴 한데 아무튼 어, 먹방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랜만이죠 제 먹방 <웃음> 그래서 딱이 스시와 어울리는 맥주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요거 요즘에 제가 되게 빠져있는 맥주인데 이거 폴스너? 맞나? 어, 파울, 아 폴스너래 파울라너 <웃음> <웃음> 네 파올라노 맥주이고 아무튼 이걸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음, 이 안에 뭐 들어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스시집 가면 기본으로 나오는 미소수 이렇게 샐러드 이런 것도 사실 제가 다 이렇게 패킹하고요 하는 일이 네 이렇게 패킹하고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처음 있었던 그 패키지를 제가 하루종일 패킹을 하고 있어요 그런 왜냐면 지금 다이닝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로 하는 일은 패킹, 전화 받기, 뭐 이런 것들이긴 한데 진짜 엄청 바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진짜 너무 피곤해서 말이 앞뒤가 전혀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가져온 거는 여기 보면은 보이시나요? 이쪽에 있는 게 다이너마이트 롤이고 이거는 스파이시 살몬 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스파이시 살몬 롤 그리고 영어 사시미 스시 이렇게 있는 세트 도 있고 어떤 손님이 이거를 주문해 놓고 이미 메뉴가 다 나왔는데 주문을 갑자기 취소해 버리는 바람에 이게 내 오더가 그냥 하나 남게 돼가지고 사장님이 갑자기 저한테 가져가라고 하셔가지고 <웃음> 진짜 너무너무 배고팠어요 아, 아까 밥을 2시 2시쯤에 먹고, 지금 밤 11시인데, 이제 이그 2시에 먹는 게 마지막 끼니었고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일하다가 지금 뭐 처음 먹는 거라서 네, 너무 배가 고프네요. 조금 가까이 보여드리면, 이렇게 아름다운 연어와 아름다운 롤과 네, 아름다운 맥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기 저와 같은 오이 헤이러들 계시나요? <웃음> 제가 오이를 아예 못 먹거든요 그래도 지금은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진짜 나아진 게 오이가 이미 들어갔던 음식에 그냥 오이만 빼고 먹을 수 있는 정도가 되었는데 사실 어릴 때는 오이가 그 음식에 들어가 있으면 어릴 때도 아니다. 20대 초반까지 오이가 그 음식에 들어가 있으면 그 음식이 이미 오이 향이 배버리면 아예 저 입에도 못 됐었거든요. 지금은 나이가 먹고 좀 늙었다고 네. 뭔가 남들 앞에서 뭐 편식하고 이런 게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는 그냥 오이가 있을 때 오이만 빼고 그 음식들을 먹기는 하는데 저는 네 아무튼 오이 헤이러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술이 있으니까 술을 따야 겠죠 어우 소리 청량해 아아 음. 아, 미쳤다 이거 아시나요 되게 고된 노동 후에 마시는 맥주 한잔와 진짜 최고 최고 음. 음, 맛있어 제가 굉장히 바빴다고 했었잖아요 일단은 조금 말씀드리기 어려운 개인사정도 있었고 네 그렇긴 한데 일단은 바빴던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지금 제가 이 음식을 가져온 스시집에서 이제 일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쉬프트가 조금 애매한게 낮에는 그렇게까지 막 엄청 바빠. 바쁘... 는할 일이 별로 없어요. 저녁에 진짜로 하루치 바쁠 양을 한 번에 몰아서 엄청나게 바쁘거든요. 어느 정도 바쁘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마치 스시를 먹는 것처럼 바빠요. 그래가지고 이게 되게 애매한 거예요. 낮에만 따로 일하는 사람, 저녁에만 따로 일하는 사람 이렇게 구분해서 일을 하기에는 낮에 또 너무 할 일이 없어가지고 하루에 그냥 한 사람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자 다 일을 하거든요. 근데 그 그렇게 일을 하는데 보통 그러면 하루에 한 11시간 정도 일을 해요 11시간 일하는 걸 벌써 한 2-3일만 해도 하루에 11시간을 서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힘들겠죠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고 나서 나머지 시간에 진짜 몸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조금 힘들고 바쁘기도 했었고 그래도 지금은 이제 조금씩 체력이 다시 올라오고 있고 익숙해져서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는데 진짜 일 시작했을 었 초반에는 진짜로 죽는 줄 알았어요 하루에 11시간 렇에 서있다가 집에, 집에 오면 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게 밤이 되기도 하고 너무 피곤하고 도또 다음날 출근도 해야 되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또 바로 자고 일어나서 출근하고 그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까 조금 바빴었고 이거는 스파이시 삶은 놀이에요 이것도 와사비를 많이 많이 올려서 간장에 찍어 먹어볼게요 음. 저 지금 보통 이 트레이 하나가 보통은 1인분인데 트레이 두 개를 <웃음> 먹고 있어가지고 네 내일까지 굶어야 될것 같은데요 음, 이거 다이나마인 롤에는 지금 오이가 들어가 있어서 오이를 빼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아 오이 진짜 너무 싫어 음. 아 그리고 제가 토론토에서 지금 계속 존버하고 있었잖아요 존버를 시작한 지 벌써 한 3, 4개월 지났는데 존버는 승리한다고 <웃음> 당연히 아직도 코로나가 뭐 아예 없어진 것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심각한 상황은 맞지만 그래도 토론토는 이제 어, 사회적 거리두기? 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지키는 선에서 이제 락다운이 진짜 많이 풀렸어요. 아직 식당 같은 경우에 다이닝 서비스, 그러니까 안에서 먹는 건안 되긴 하지만 그 식당에 파티오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야외에서 먹는 테라스라고 하죠. 그 테라스 자리가 있으면 이제 거기서는 식사가 가능하게 되었고 그래서 원래는 락다운 한참 할 때는 미용실도 오픈하지 않았었는데 드디어 이제 미용실도 오픈을 하게 되어가지고 제가 다음주에 머리를 약간 커트를 하기 위해서 미용실 예약을 해뒀어요 그러고 보니까 저뿔리 엄청 자랐죠? 어 왜지? 분명히 저 이거 한 두달? 영상 두달 전에 영상에서 전체 그 탈색한다고 그런 영상 올렸었던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뿌리가 또 이만큼이나 자라버렸어요 <웃음> 솔직히 염색하고 탈색하고 이거는 조금 비싸가지고 탈색은 그냥 제가 여기 뿌리 탈색은 할 예정인데 일단은 이제 이 머리가 지금 탈색과 염색을 너무 반복한 많이 상한 머리라서 조금 잘라낼 거예요 네 아무튼 그렇고 아무튼 그래 가지고 지금 뭐 미용실이나 아니면 네일샵, 어, 패티오 있는 식당 이런 데는 이제 다 오픈을 했고 그래서 조금씩 이제 경제활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100% 진짜 마음 놓고 완전 즐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기서 존모한 보람이 있네요 <웃음> 한국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어, 그리고 저처렇게 해외에 계시거나 아예 캐나다에 계신 분들도 잘 지내고 계신지 궁금해요 이제 캐나다는 락다운이 풀렸으니까 뭐, 뭐 완전 풀린건아니지만 어쨌거나 네, 조금씩 풀려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여름을 잘 즐기고 계시나요? 아무튼 안전거리를 잘 지키는 선에서 네, 여러분들도 남은 여름 잘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른 영상에서 다시 또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